클립과 클립 사이에 작용되는 효과 고요 음, 이것을 넣었을 때는 앞에 클립과 뒤에 클립으로 갈때 뭔가 은은한 효과를 주기 위해서죠 자, 우선은 제가 클립을 가져올 건데요 제가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바로 원본을 통째로 가져오겠습니다 지금 음, 이렇게 유리잔을 드는 모습이고요 자, 그리고 섞는 모습 섞는 모습 두 가지가 있죠 자, 그리고 우유를 붓는 모습 우유를 붓는 모습 넣고 인서트 기능을 이용해서 밀어 주겠습니다. 어, 제 앞에 우유를 붓는 장면을 넣을게요. 어떻게 하면 되죠? 단축키 네,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하면 이렇게 순서를 바꾸는데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자 그리고 소리는 다 뺄게요. 소리는 어떻게 빼죠? 알트를 네, 누른 상태에서 선택하시고 자 트랜시션 적용할 때는 어, 우선은 클립과 클립 사이에 뭔가 연관성이 있거나 아니면 연관성이 아예 없어야 돼요. 그래서 너무 많은 트랜지션을 넣으면 또 오히려 역효과가 나기도 합니다. 자, 우선은 제가 앞에 클립과 뒤에 클립 사이에 시간 변화가 좀 있을 수도 있어서 트랜지션을 한번 적용해 볼게요. 자, 오버레이에서 이펙트를 클릭해 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비디오 트랜지션을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옆에 있는 작은 작은 꺾은 선, 오른쪽 꺾은 선을 클릭해 보시면 숨어있는 여러가지 트랜지션이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건 디졸브인데 우선은 다른 종류도 한번 볼게요. 슬라이드, 슬라이드를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슬라이드 중에 우리는 슬라이드를 한번 적용해 볼 건데요. 어, 트랜지션은 클립과 클립 사이에 적용되는 효과이기 때문에 클립과 클립 중간에 넣어줘야 돼요. 제가 드래그해서 클립 위에 가져오니까 지금 가지고 없다, 올수 없다는 뜻이죠. 선이 하나 가있고요 그러니까 클립, 클립 사이에 딱 중간에 가지고 오면 이렇게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딱 놓으면 이렇게 트랜지션이 바로 적용이 되죠 근데 트랜지션은 클립과 클립 앞클립과 뒤클립 중간에 들어가는 효과라서 앞클립과 뒤클립의 여분의 공간이 필요해요 제가 이걸 한번 딱넣어보면 지금 충분한 미디어가없다 그래서 이 트랜지션은 어, 제대로 어, 프레임을 다 적용을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OK를 그냥 눌러 볼게요. 그래서 앞에 클립과 뒤에 클립에 여분이 없으면 이 트랜지션은 적용이 되게 잘안 돼요. 지금 앞에 트랜지션하고 뒤에 트랜지션이 조금 다릅니다. 지금 앞에 트랜지션은 이렇게 정상적인 색깔로 들어갔는데 뒤에 트랜지션은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다고 해서 비크음을 표시한 것처럼 들어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상을 찍을 때 이미 충분히 앞뒤에 여분의 공간을 두고 찍으셔야지 트랜지션을 적용하는 데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스 편집을 할 때도 인아웃을 잡는 이유가 있어요. 이 앞부분과 뒷부분에 여분 공간이 있어야지 어, 트랜지션을 적용하기 좋죠. 제가 여기 있는 클립들을 전체 선택해서 지워주고요. 두께 장면이 좀 유사해서 제가 다른 장면도 가져볼게요 우유를 붓는 장면을 하나 가져올게요. 네, 마찬가지로, 인하우스 잡고, 지금 인하우스 잡혀있네요. 잡고 밑에 드래그. 순서는 우유부터 나와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당겨주죠. 앞에 있는 클립은 필요 없을 것같아 지워버릴게요. 그리고 네, 뭐 앞으로 당기려면, 이렇게 드래그해서 당겨도 되지만, 어, 빈 공간 선택, 클릭하십시오. 자, 지금 중간에, 어, 우유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달고나를 섞는 것을 할 건데요. 이번에는 슬라이드를 한번 그대로 적용해볼게요 슬라이드죠. 자, 그 다음에 트랜지션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보기 위해서 플레이. 어, 그럼 이렇게 화면을 밀어줍니다. 근데 지금 화면을 밀었던 게 너무 빠르면 트랜지션의 길이를 조절할 수 있어요. 길이 조절할 때는 일단은 타임라인을 조금 크게 해주시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눌러서. 어, 지금 슬라이드라고 되어있는 이 부분만큼 트랜지션이 적용됐고요더 길게 하고 싶으시면 마우스 커서를 살짝 옆으로 당겨주시면 네, 이렇게 커서 모양이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클립의 어, 길이 변화를 할 때는 이렇게 바뀌고요. 어, 트랜지션의 길이 변화할 때는 이런 형 식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잡고 이렇게 당겨주십니다. 당기는데 저는 이정도까지 밖에 안당겨져요. 쪽으로 당기거나 오른쪽으로 당기거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아, 트랜지션을 좀더 길게 볼 수가 있죠. 자, 전제해 주시고요. 아, 좀더 세밀하게 편집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펙트 컨트롤러 가셔가지고 음, 여기서 시작과 끝, 그리고 두레이션을 여기서 마음껏 조절하셔야 돼요. 트랜지션 앞, 뒤가 줄어들고요. 위치가 변경도 되고요. 이렇게 하면 시작하는 위치가 조금씩 바뀌겠죠. 아니면 이렇게 뒤쪽으로 밀면 앞에 클립이 좀더 보여지겠죠. B금 처진 부분은 트랜지션이 적용이 안 된다 뜻입니다. 트랜지션을 적용을 했죠. 필요없는 트랜지션은 트랜지션을 선택하시고요. 딜리트 해보시면.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트랜지션은 디졸브입니다. 디졸브는 앞에 클립과 뒤에 클립을 서서히 섞어주는 거죠. 어, 디졸브라는 트랜지션을 한번 볼게요. 보시고요. 자, 크로스 디졸브를 제일 많이 사용해요. 그리고 다른 디졸브에 비해서 색깔이 조금 다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크로스 디졸브가 이 프로젝트 창에서 가장 대표 주자인 거죠. 나중에 제가 단축키를 알려드릴 건데 단축키를 적용했을 때 크로스 디졸브가 자동으로 적용돼요. 자, 우선은 드래그 앤 드롭을 통해서 적용을 시켜주고요. 좀 길게 해주고요. 자, 그러면 크로스 디졸브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해 볼게요. 네, 이렇게 서서히 섞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혹시 클립이 너무 많아요. 클립이 너무 많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크로스 디졸브를 전부 적용을 해야 돼요. 적용을 하려면 드래그 앤 드롭, 드래그 앤 드롭을 어, 수십 번 반복해야 겠죠. 그래서 이 과정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한꺼번에 적용하는 것을 단축키를 해보겠습니다. 전체다 적용하기 위해서는 클립을 전체 선택해 주시고요. 전체 선택할 때는 단축키 컨트롤 A를 눌러주셔도 되고 빈 공간에서 음, 마우스 커서를 잡고 드래그 해주셔야 됩니다. 컨트롤 D입니다. 컨트롤 D를 눌러주시면 어떻게 돼요? 한꺼번에 다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펙트는 한 클립에 여러 개 적용되지만 트랜지션은 한 클립에 하나밖에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뒤에 적용했던 트랜지션이 적용이 되고 앞에 트랜지션은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혹시 나는 어, 크로스 디졸브 말고 아이리스 중에 어, 아이리스 박스라는 트랜지션을 계속 적용하고 싶어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요 지금 아이리스 그럴 경우에 얘를 대표주자로 만들어줘야 돼요 대표 대표 트랜지션이죠 우클릭 하시고요 Set Selected as Default Transition 이라는 키가 뜨면 선택해주시면 어 색깔이 아이리스 박스가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다시 되돌리고 싶으시면 Cross d i s o l v e 를 눌러주시고 그리고 이펙트와 트랜지션을 넣고 적용하는 을 것을 해봤습니다.